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제가 일본에 준비한 것은 백일레리 기술을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, 반년 동안 백일레리 기술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. 일단 어떤 기술인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. 친구를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는 느낌의 콤보입니다 일단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들을 다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l s n f 와슬라이드를 합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두 기술을 여러분들이 미리 습득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라운드 스퀘어에서 이 콤보를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. 네, 어쨌든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바로 여러분들 엘스네프에서 배우셨던 이런 콤보, 요거를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근데 이기준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. 이렇게요.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.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이 추를 잡아주면 더 좋아요. 자 그리고 이제 기준에는 이 검지가 살짝 이렇게 앞으로 추를 이렇게 던지듯이 밀어주면 더 좋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이 중지 위에 추가 중지를 약간 건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습니다. 건드리는 느낌이 있을 때이 중지와 약지를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약간 살짝 살짝, 보이시죠? 살짝 피는 거 이렇게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이 추가 이런 식으로 손목에 스냅 없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?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굉장을 쳤다가 돌아올 때쯤에 새끼손가락이 잡고 있던 줄을 놔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, 이 추가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 걸렸던 이 추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중지를 건드릴 때 중지와 약지를 벌려주면서 이 추가 힘을 받는 동시에 이 새끼손가락에 잡고 있던 이줄을 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요. 그렇기 때문에 팁이라고 할게 마땅치가 않습니다. 어,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트릭이었고요.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엘스네프를 어,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콤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